안녕하세요 심쿡입니다! 오늘 은 핫도그를 만들어 볼 거예요! 회오리 핫도그를 만들어 볼 건데 회오리 핫도그? 이렇게 칭칭칭 감겨있는 핫도그 다들 아세요? 그 핫도그를 오늘 만들어볼 겁니다 근데 밀가루 반죽 같은 거는 저도 사실 그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호떡 믹스를 가지고 간단하게 진짜 초간단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아니 세 가지인가? 세 가지 재료만 있으면 뚝딱 만들 수 있는 초간단 회오리 핫도그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통통한 소시지 빵가루 호떡 믹스 먼저 볼에 이스트를 넣어주시고요 호떡믹스에 적힌 레시피대로 물, 따뜻한 물, 180ml 주걱으로 한번 섞어주고 네, 호떡믹스 가루 섞어주세요 약 5분에서 10분간 반죽을 하라고 써있네요 처음에는 주걱이나 수저로 이렇게 섞어줘야 나중에 손에 좀덜 묻거든요 반죽이 한 덩이가 됐으면 손 씻고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손으로 반죽을 해주면 손에 최대 덜 묻어요 최대한 이제 적게 묻겠죠? 손에 네 이렇게 반죽을 매끈하게 해줬으면요 비닐 위에 덮어서 숙성시켜줄게요 오늘은 꼭 필요한 게이 꼬치예요 꼬지가 있어야 됩니다 꼬지를 소세지 정중앙에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가운데에다가 반듯이 들어가면 네, 이렇게 가운데로 쑥 끼워주고요 이제 소시지가 이렇게 있으면 은 사선으로 끝에다가 칼을 슉 넣어주고 이제 꼬치를 소시지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칼질을 해주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칼끝은 막대에 고정이 돼있어요 지금 고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이냐면 이게 나무막대라고 하고 겉에 소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나무막대에 딱 칼이 지금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대로 나무막대 고정시켜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나무막대에 딱 고정되어있고 나무막대 고정 해놓고 옆으로 살살 돌려가면서 옆으로 돌려가면서 옆으로 이제 살짝 살짝 띄어주세요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살짝 이렇게 사이사이 지금 숙성까지 끝냈는데요 문주 불짝 펴가지고 쓸 것만 이제 딱딱 나눌게요 몇 등분으로 나누지? 저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등분으로 반죽을 나눴구요 나는 반죽은 이제 길게 길게 어렸을 때차흙 놀이 하듯이 이제 길게 요렇게 해주세요 이맨 끝에다가 딱 끼워주고 그대로 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사이에 쏙쏙 껴 넣는 거예요. 사이에 쏙쏙쏙쏙. 쓴 만큼만. 네, 요렇게 해줬고요. 소시지가 다 됐습니다. 소시지들한테 물을 살짝만 묻혀주세요. 물을 살짝만. 그러니까 소시지가 아니라 이 반죽, 소시지 반죽에다가 수분을 살짝만 줄게요. 전체적으로 빵가루를 묻혀주세요. 이렇게 싸서 꾹꾹 눌러주면 돼요. 소세지에 있던 빵가루는 다 떨어지고 반죽에 있던 빵가루만 남거든요 이렇게 털어주고 이제 기름에 소세지를 넣어줄게요 이제 호떡 반죽이 갈색빛으로 황금색으로 변한 것들은 이제 다 익은 거니까 건져줄게요 저는 칠리소스가 좋아요. 칠리소스에 푹 찍어서 먹을게요 음. 이번에 케첩! 그외로 진짜 너무 간단해서 놀랐어요. 그냥 호떡 믹스 반죽하고 그 다음에 소세지, 꼬치 껴서 칼집 넣고 믹스 그 반죽 돌리고 그 다음에 빵가루 입혀서 튀기고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핫도그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해 먹는 것보다 사먹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핫도그가 하나에 1,500원, 2,0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 집에서 엄청 많이 대용량으로 만든다면 만드는게 더 싸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그냥 한두개씩 드실때는 사 드시길 바랍니다 맛도 없는건 아니에요 그치만 기름을 튀기고 일일이 하는 시간에 그냥 저는 사먹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치만 이거 가족끼리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만드는 재미 그 다음에 먹는 재미까지 두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으니까 한번씩 쉽게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초간단 회오리 핫도그 만들기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꼭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